1970년대 이후로. 네. 대한 학교들은. 네. 전통적인. 네. 교실에서의. 네. 학습에. 네. 어려움을 겪는. 그렇죠. 학생들. 오, 어디다 쓰냐? 네. 도끼. 어때요, 어때요? 어, 예, 잘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요, 자, 아이고, 색깔을 빨간색으요 부분이죠. 네. 요, 어, 어. Have trouble learning. 이렇게도 출체져 있어요, 유튜브가. 아, 맞아요. 그게, 그래서 문, 문, 어, 문제는, 다음 어. 글에 밑줄 친 부분 중어법상 클린 것은 하면서 이거 어. 외에도 두 개가 줄쳐져 있거든요 아, 아 이거 저기 어법 문제에서 읽는 거구나 네.